1250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웃음> 1250번 오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응. 혹시 오미연 씨 맞으신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웃음> 마스크 좀 벗어보실래요? <웃음> 왜? 근데 응. 이 사진은 좀 많이 젊은데요? <웃음> 아, 그거 포샵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포샵이요? 포, 포, 포, 포샵이 뭐예요? 포토샵 <웃음> 포토샵 이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얼굴을 좁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나 그거 그냥 16살 때 사진이에요 아니 최근 사진을 내셔야지 아 그런 말안 했어요 그런 말안 했어요 <웃음> 최근 사진 아고 그냥 증명사진 내라고 그랬지 <웃음> 지금 면접 어디 오셨는지는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예요 할머니 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단장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는 죄죠? 그냥 제가 어. 오미연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자, 네, 됐습니다 오미연씨 아. 성을 빼고 부르면 더 좋겠네요 미연씨 불편하네요 불편해요? <웃음> 네 제가 지금 마주 앉아있는 것도 좀 불편하네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웃음> 저, 할머니 꼬미씨꼬미씨 <웃음> <웃음> 주부 자 그러면은 응.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어. 어 집에 가전 제품은 다 삼성이겠네요 혹시 텔레비전이 아 소니야 <웃음> 나 시집갈 때 소니가 최고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갔는데 혹시 냉장고는 대우대우 대우. 에어컨은 에어컨 없어 그럼 선풍기는? 샤이네인가샤이인가샤오 샤이. 아아! 샤오미! 샤오미! 상성전자는 <웃음>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있지 마이마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거 나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그걸 음악 들었었거든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 아 아유 내가 아, 내가 중학교 나오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저기 할머니 네 아니 아니 아니 저 어, 대답하시네 아, 깜짝이야 나 나도 몰래 대답한 거야 미연씨가 되는데 아니네 아, 자은연씨네 저희가 뽑으려는 분은 글로벌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웃음> 어,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마케컬리는 알지. 걔들막 새벽 배송한다고 막 선전하대. 마켓컬리 혹시 영어가 가능하실까요? 자기 소개 한번 영어로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소개? <웃음> <웃음> 헬로. <웃음> I'm a boy. 야매주부. <웃음> <웃음> 전화들라 그지랄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화들라 자꾸 해가지고. 아유 저 전철에서 아유, 내가 내가 있잖아. 잠깐 졸다가 꿈을 꿨는데 그 삼성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인자 해봤어 그러는 거야. 그 유명한 말이잖아. 뭐는 어, 현대의 예 정주영 회장 아니신가요? 야네 주부. 아, 저기 나그 그 사진 꼭 돌려줘야 돼그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이쁜 사진이잖아 자 여기까지 하시죠 어, 집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나 저기 삼성 있어 삼성 그 세탁기 한번 물어봤잖아 세탁기가 삼성이거든 아, 그... 백조 세탁기 네? 백조 세탁기 우리 오 선생 부인 아기는것좀 보게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우체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노안 쓰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금성이 삼성 된거 아니야? 금성은 LG거든요. 아니 나 저기 이력그 그 사진 줘야 된다니까. 네. 네. 같이 봤어요. <웃음>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그냥 아이고 어디서 그냥 대기업 무슨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뭐 그냥 의료직장 하기 여러 명 이렇게 이다앉아가지고뭐 그렇게 인터뷰하는 줄 아니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삼성전자 맞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 못하셨잖아요. <웃음> 뭐, 물어보는 놈도 뭐 어렵지 않게 물어보고, 뭐 마켓컬리나 물어보고, 뭐 영어 할줄 아냐고, 뭐 그놈 새끼도 뭐 영어 그렇게 할거 같지 않더라고. 어쨌든 허접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 보니까 꼬락선이가 보니까 붙은 거 같지도 않아, 뭐. 뭐 또, 이렇게 아주 태도가 아주 나이도 어디 처먹은놈이 새끼가, 그냥. 태도가 불량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건 이상 좋아하시더라고.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러면 새끼 만날지 누나나 놀려 참먹까지 못된 놈이야 <웃음> 그 놈이. 아주 그냥 집안 잘난척하고. 못 대쳐 먹어.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게 있어? 나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거든. <웃음> 아 사실은 아니야. 아니, 살인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를 못 보내준다라 가지고 아이 또 우리 때는 이렇게 대학 안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하는 거야. 그냥 난 대학교 나왔다고 맨날 대학교 대학교 댕기 때 이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게 톡 튀어나와 진짜처럼 이제는 댕기지는 않았어. 중학교 저러고 계신 거죠? 어때? 커하패시 아니, 걸린 거지, 뭐. 아, 내 전화번호 알아? 나 삐삐로 연락해주면 되는데. 삐삐. 지금 할머니 머리가 삐삐같아요. <웃음>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 주부.